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7th love letter 97번째 러 o 레터입니다 100번째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제가 오늘 두튜브 언제 처음 했는지 보니까 조금 있으면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서 역시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글 제목은 모든 것을 건 사랑 모든 것을 건 사랑 영어 외우실 문장은 예레미야 영어로 Jeremiah죠. Jeremiah 예레미야 Jeremiah 29장 13절. You will worship me. You will worship me with all your heart, and I will be with you. You will worship me with all your heart, and I will be with you. 어, 해석은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특히 Will 이렇게 줄이지 않고 쓰면 약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 정말 의지적으로 나를 도비리이 가능성에서도 높은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원어민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던 음어 멸망을 생생하게 어 예언해야 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이런 것을 예언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오늘, 에레미의 29장 13절을 좀 읽는데, 제 마음이 좀 되게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애절한 신의 사랑, 이런 것이 조금 며칠 동안 계속, 아, 참, 그분의 사랑이 참 애절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월십이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말과 굉장히 공통 분모가 많습니다 실제 어 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음 모든 율법의 완성이 이제 사랑인데 어 너의 하나님을 우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앞에서도 러블레터에서 같이 생각해 본 구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들어보셨음직한 예, 너의 하나님 영화를 너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 음, 사랑하라는 그런 예, 모든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사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또 우리의 삶속에서나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그분께서 먼저 모든 것을 걸고 예,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걸 정도로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뭐 신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예, 최선을 다했겠죠. 베드로도 예,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려고 누구보다 했겠죠. 그러나 실패했었고 좀 이따가 그 얘기는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어. 성경에서는 정말 이 목숨을 건 사랑을 매우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 서신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뭐 부부관계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수 있,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굉장히 유명하죠. 또 예수님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이 목숨,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참어 e 사랑의 l 면목, 사랑의 참된 맛을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t 같습니다. i l d r e n s c h i l d r e n 정도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겠고 또 그만큼 목숨을 특히 이제 신께서 모든 것을 위를 위해서 특히 그 인간의, 인간으로 의인간 오셨던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신 사랑에 그 우리도 감동을 받고 음,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응답할 때에 느껴지는 그런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어느 때보다 그런 삶을 굉장히 흠모하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어,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 미래를 어 생각할 때도 아 이런 모든 것을 건 사랑, 목숨을 건 사랑이 참으로 어 가치가 있고 아름답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 정말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이렇게 신께 설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제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 이게 맞는데 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인생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랑에 빠진 신이 굉장히 밀당의 귀재신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그분께 어~ 기꺼이 모든 것을 걸어야지 내가 누구한테 걸겠어 뭐~ 내가 내 스스로한테 걸겠어 누구한테 걸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어~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죠 예. 그 멸망은 뭐 갑자기 정말 예상치 않게 온다기보다는 그 굽히지 않는 고집과 악한 죄의 끊임없는, 끊임없는 반복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는 심판이었고요 늘 그렇듯이 마치 예,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다시 사랑하는 마음의 기회를 주듯이 어,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너와 다시 꼭 함께 할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늘 신께서는 그분의 메신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 일관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방법이 어, 바로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예, 사랑의 표현이셨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나 많은 크리스천, 저를 포함한 한 개인의 삶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 흥미롭게도 그 개인의 또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계획이 실패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 진짜 자신의 모습과 또 신의 그 모습을 액면 그대로 대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다윗도 지금 제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지만 떠오르고요. 예. 음, 어 그리고 아까 잠깐 어예 그리고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굉장히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당시에 굉장히 지식인이자 예. 뭐 정치인이자 뭐 학자라고 볼수 있는데 이 결국 신께서 너의 열심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어, 눈까지 실명하게 되는 한동안 이런 그 인생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의 순간이죠. 그렇죠. 어,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신을 대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머지 인생 정말 열심히 내야 할그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어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어 일들이 일들을 신께서 일으키시죠. 물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죠. 베드로 아까 잠깐 말씀드리던 굉장히 다혈질, 저도 좀 다혈질인데. 또 열정. 저도 뭐 열정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패션이타다 그러죠. 에이, 열정이 넘치는 어,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혼장담을 했는데 여러분 세 번이나 처절하게 실패를 하죠. 어, 그러니까 그 인생이 모든 것을 걸고 신을 사랑하게 된 재미있게 얘기하면 자신의 이 인생을 신께 베팅하게 된 사건은 자기의 그 열정 이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어 그것이 자신의 말을 자신의 열정과 기질로 지킬 수 없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절망이 있는 순간에 어. 신의 아들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시니까 아, 얼마나 자기가 부적격하다고 느꼈겠어요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With all your heart. 니네 마음을 다해서 어를사사하하느냐자자마치치번이이물으으좀좀질질 <웃음> <끈질긴. 웃음> 예, 진짜 처짜처음입부입부씀말씀드좀애좀한절한아요하요하의사의이우이예 우리 뭐좀 속된 표현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표현 다들어보셨 to a 자기의 피종을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약한 모습을 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예. 어, 뭐 후회는 알게 되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뭐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예. 저도 요즘에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요즘에 그런 시기인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살면서 어느 때보다도 암담합니다. <웃음>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 이 상황을 훨씬 넘어선 상황에서 제가 다볼수 없는 신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약간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예. 어떻게 저에게 예.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신께서 대단하시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실지 어, 이렇게 주목하게 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올해는 제가 그 동안 익숙하게 저한테 몸에 뱀안 좋은 습관들 뭐 예를 들자면 어, 제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손이 크다 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사고 뭐안 좋게 얘기하면은. 어, 당장 필요한 만큼, 뭐, 먹을 것이든지, 입을 것이든지, 이렇게, 어, 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어, 이렇게 사서 쟁여놓고, 결국 뭐, 먹을 것 같은 게 버리게 되는 일도 많고, 뭐, 옷 같은 것도, 어, 입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 주변에 나눠주는 데도 뭐 옷을 뭐 그렇게 얼마나 좋아겠어요 하뭐 감사다고 입는 주변 분들도 계시지만, 예 자기가 골라서 사는 옷만큼 좋지는 않겠죠. 공짜니까 좋으실 수 있는데 요즘에 당근 마켓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 여기를 통해서 헐값에 여러 가지를 많이 파는데 옷이 뭐잘안 팔리죠 사실. 예 하여간 그래서 아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주기 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정말 귀중한 표현이라고 요즘 많이 느껴요. 예. 신비로운 표현이라고 느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 단, 단순히 데일리 브레드를 넘어서서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가 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될수 있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정말 먹는 식사나 또 내가 입을 것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조해하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예. 또 즐기고 또 쉐어하고 나눌 수 있다면 나누고 내가 나의 탤런트를 이용해서 노력해야 될건 노력하고 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예. 그렇게 살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데일리 브레드가 예. 데일리 브레드가 그러니까 오늘에 집중하지 못할 때어 우리가 걱정하자면 걱정할 그런 요인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이용할 양식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루를 충분히 신께 서락하신 것을 어 즐기지 못하고 즐긴다는 표현이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뭐안 좋은 방향으로 즐긴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어, 신과 사랑에 빠진 그래서 굉장히 강조 드리고 있죠 예. 어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 그런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존 파이퍼라는 분이 그분 하여튼간또 그렇고 예 조금 재밌게 얘기하면 그분의 라인 라인이란 표현 좀 웃기고 하여튼간 그분, 그분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분들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듣는데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저는 맞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예.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정말 마음껏 어,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을 걸고 감사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그분을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어 그럴 때 그분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가장, 어, 쉽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 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그것이 이성이든, 뭐, 동성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건 간에, 내가 고맙고 좋아하는 상대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과 모든 것을 행복해하고, 활짝 웃어주고, 리액션 잘해줘. 얼마나 우리도 좋아요 사실 예, 우리도 뭐 그런 관계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예, 어, 하나님도 그렇다고 확신이 듭니다 어,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예, 뭐 마르다와 마리아도 떠오르고요 예, 어... 제가 오늘은 조금 쉬었습니다. 어제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어, 사실은 뭐 굉장히 잘 돼서 힘들었다기보다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아뭐 어쩌겠습니까. 모든 계획이 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뭐알 나이도 되었고요. 예, 나이가 또한 살이 더 먹었네요. 좀 슬프, 슬픕니다. 영원히 없다면 저는 정말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 같아요. 어, 그, 여러분, 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체감되는 게. 그렇죠? 예. 어, 오늘을 간만에 좀 잠도 많이 자고, 일부러 작정하고 좀 쉬었습니다. 어, 유튜브를 여러분도 좀 보실 텐데,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관을 못 가게 되니까, 예. 어, 올 초에 제가 한번 정도 갔어요 예 제가 이제 오후 시간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오후 시간대 가면 거의 극장에 사람이 없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합정에 합정역에 있는 롯데 시네마가 좀 가까워 가지고 거기를 가면 오후에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데스크에 있는 친구 티켓팅 하는 그 알바생한테 제가 아 이제 진짜 몇 개월에 한번 정도 가는데, 오늘도 요 상영회차에 저밖에 없죠. 그러면,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어, 영화관은 막대한 적자일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알바생들도 대부분 직원들 다 나갔다고. 그 그러니까 요즘이 참, 이 코로나가 참 큰일이기는 한것 같아요. 어... 네. 어쨌든 그 유튜브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나마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제 최근에 2020년에 개봉을 해야 되는데 안한 거를 이제 영화 관련 유튜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거를 보는데 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작품들이 정말 많이 최신작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참 인간의 이 창작성이라는 것은 또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혀를 내두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어, 이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인간이 많이 파괴하고 있지만 이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내가 사랑하는 창조주의 능력과 사랑은 도대체 어느 정도란 말인가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 인간이 한기에 부딪혔을 때 예, 인간의 능력으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예, 누가 이것을 정말 who is in control 누가 영어로 in control이죠. 누가 이거를 다 그러면 책임지고 컨트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신과 사랑에 빠진 신을 믿는 저로서는 신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어, 제가 왜 코로나가 왔고, 뭐, 이거를 저는 정확한 진단과 이런 거 설명할 능력이 당연히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답답한 시간 동안에, 어, 인간은, 어,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신 앞에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신이 어떤 분이실까, 예. 마치 요비 모든 것이 정말 없어진 뒤에 신을 대면하게 되는 것처럼요 어,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말씀드렸다면 좋은 습관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 하루에 한 구절씩 중요한 영어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것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관사 복수형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암송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뭐이 채널을 통해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추를 드립니다. 그 유버전이라는 라이프처치라는 미국의 그 크로이 그레얼 목사님 교회에서 만든 그 앱을 저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 이미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음~ 현대 고체 영, 영어 이렇게 세이비 같은 걸 설정해 놓으면 그런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으 여러분이 뭐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하면서 틈틈이 볼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 이~ 그래서 하루에 이제 잠드는 시간이나 아니면 틈날 때마다 이거를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습관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제가 어~ 한 이~ 제한된 그 답답한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제 인생이나 세상을 볼수 있는 게이 말씀 암송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도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도 사시 그런 것을 돕기 위한 하나의 작은 채널이겠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콜링을 하시고 때로는 그런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 기회들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제가 원어민의 초기 역파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한 20년 전에 처음 제가 그것을 시작하기 그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면 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된 거는 진짜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20년 전이네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호텔방에서 준비를 하는데 어 이게 진짜 확실히 이해가 되어 있고 확실히 암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 많은데 딱 섰을 때 머리가 멍해지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한국말로 도 힘든 영어로 하려니까 원어민 아닌 사람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막 그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 돌아다녀도 저는 그냥 호텔 방에서 그냥 꼼짝도 못 하고 또 약간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또 있어가지고서는 그거를 하는데 정말 한정된 시간에 완벽히 소화를 못 하니까 준비한 거에 반밖에 못 하더라고요 반이나 한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야 이거를 좀 한국에서 시간 있을 때좀 미리 미리 좀 이거를 중요한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철저하게 해놨으면 얼마나 더 잘했으며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생각이 진짜 제가 평생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더 있게 되고 일도 줄고 이러면서 시간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찬스다 어 찬스다 그런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나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십 번씩 그걸 생각하고 말해보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게 생각을 한동안 지배하고 저의 생각이라는 거는 또 행동을 결정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하물며 인간 사이에 사랑해서도 사랑하는 상대가 진심으로 한 말을 상대가 마음에 깊이 기억해주고 간직해주고 믿어주고 반응해주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주는 것이 때로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맙잖아요.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어, 영어성경 암송, 암기는 이 사랑의 고백의 상대방이 창조주,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사랑의 결정, 결정체라는 어마무시한 상대이십니다.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저는 말씀을 볼수록 확신하게 되는 것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예배하라는 마음을 다해사랑하는 것이죠 예.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두려움이 정말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줬고 예. 오늘 외웠던 성경 말씀 다 나오네요 예. 그런데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사랑의 상대가 어, 정말 영원을 결정질 능력이 있는 상대라면 어떻게 두려움이 그 자리를 또 아래를 뚫수 있겠습니까? 어, 어제 저녁에 어떤 말씀 이거예요 Don't get tired of doing good 예,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Don't get tired of doing good You will be rewarded 네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When the time is right 예, 때가 차면 If you don't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면 멋진 말씀이죠. 예. 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도 정말 여러 번, 여러 번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사실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의 촬영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예. 중 그래서 카페 일이 없을 때는 알바생들이고 우리 영어 수업 준비도 또 제가 하는 것보다 두배 빠르더라고요. 알바생들이, 이 적시리 젊은 친구들이. 예. 그래서 이제 어, 카페를 닫게 되면 영어 수업 조교로 전향하지 않을까, 이런 <웃음> 예상을 해봅니다. <웃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진짜 이 영어도 더 잘하고, 예. 어, 이렇게 뭐 도와준다고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좀막 아이디어 가이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두명 앉혀놓고 같이 했는데, 아주, 어, 제가 나중에, 야, 너 강, 너, 니가, 니가 강사냐? 막 이렇게 놀리고 있더라고요. <웃음> 아 옆으로 샜네요. 어 영원한 예. 모든 것을 걸어 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키진가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 나오는 그뭐 그걸 보진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좀 흥미로운 그인터뷰또 질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가끔 그냥 제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 박진영 씨가 몇 개월 전이 나온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유재석 씨에게 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고 준비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거의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근데 이제 유재석 씨도 솔직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생존하기도 벅차다 예, 현실적인 답변이죠 예. 유재석씨 저랑 동갑인데 언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예. 아 최근에 저희 카페 유재석씨 데뷔 30주년인가 20주년인가 그거 축하하는 그거를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진행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유재석씨도 좀 방문해서 또 인증샷 하나 찍고 여기 올릴게요 제가. 아. 근데뭐 잡혀야죠 일단 이벤트가 어쨌든 어근데그 박재영 씨 질문이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뭐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하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것도 뭐, 너무나 이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다고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이두 가지만 해도 참 인생이 복된 인생일 텐데,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박진영 씨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 인터뷰에서. 그렇지만,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어... 그러 그러니까 언젠가 누구 모두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퀘스천을 어이 박진영 씨가 이제 공중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께서 또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번 가르치십니다 아, 오늘 30분 넘었네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게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여러 번 가르치십니다 이 땅의 시간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죠 신과 사랑에 빠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죠 저도 신과 사랑에, 사랑에 빠진 크리스가 저는 진짜 어, 최고의 존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저이 땅에서 뭐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는 저는 좀 접은 지 오래됐어요 어. 뭐 그렇게 뭐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뭐 영원히 그렇게 제가 할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조금 결핍이 있어도 감내하겠다는 쪽으로 저는 저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의 최고, 요즘 최고 관심사가 신께서 생각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고 싶다. 그분께 이쁨 받고 싶다. 이런 그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시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예, 어, 현실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해야겠지만 우리 서로 에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한테 기동답 보내주시는 분들이 분이 계신데 예, 감사드리고 예, 저도 또 좋은 일 있으면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크리처천의 신비라는 게 여러분 어떤 지식이나 건물이나 어떤 숫자나 이런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위대하신 신과 나는 사랑의 관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 몰두하고 여기 사로잡혀서 그분께 사로잡혀서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그럴 때 하루하루의 시간이 정말 마지막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인 것처럼 소중하고 정말 그날의 공기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냈던 때가 있는데 아련하지만 상당히 그립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 그분과 동행하려고 했던, 동행했 그분이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 You will worship me with all your heart and I will be with you. 네가 마음을 다 해서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나를 꼭 예배하게 될 것이고 나는 꼭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됨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 모든 게다 하나 될수 있는 거죠 예.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모든 것을 거셨다는 거 오늘 제목을 제가 감히 잡을 수 있었던 근거이고요. 그 외아들까지.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동행하려면 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재를 가까이 느끼려면 우리 또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수 있을... 있어야 한다는 거. 예, 이런 멋진 모험을 함께하는 저희 구독자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